오늘은요. 양력 4월 용띠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금전 금전은요 음, 생각이 많다 음, 신경 안쓴것 같이 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금전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네 용띠분들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 누군가가 어, 저기 뭐 손을 벌리고 있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음, 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 아, 아. 범띠 용띠 토끼띠 다안 되죠. 어.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주식에서 돈 받는 사람은 몇 없어. 어, 몇 없어요. 아, 저기 말 3년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잖아 아무튼 자 어떻게 그러세요 잘하세요? 어, 잘하. <웃음> 에이, 저 나도 신세대입니다 어, 어, 이 세대에 같이 살잖아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어, 나도 말아먹을 때 있죠 음, 자 금전적인 거는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음. 저기 막 그냥 별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쵸 저기 막 고민을 고민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을 것 같아 어, 여기는 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그 어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음. 노는 데 조금 집중한 게 아닌가 어, 노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지금 그 저기 용띠, 쥐띠, 어, 원숭이띠, 삼재잖아요. 어, 지금 삼재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물론 복삼재도 있고, 그래. 복삼재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 복삼재가 그렇게 어, 흔하면은, 그걸 복삼제라고 하겠습니까? 삼제가 대체적으로 안 좋지. 안 좋을 확률이, 어, 7이고 좋을 확률이 3이에요. 음, 그래서 좋을 확률도 3이 아니지. 이 정도는 그냥 평, 이 하고, 음, 1 정도가 좋고, 10명 중에 한명 좋을까 말까요? 그것도, 암튼. 그래서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빌려준 돈은요. 어,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 돈 거래는 한다 마탄다. 어, 물론 뭐 다야 못 받겠습니까? 받 받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되거나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용띠들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어, 친구들도 그렇고 용띠들이 그래. 왜냐면 용띠들이 주로 개, 개강이잖아요. 어, 명리학으로 개강 이라 그러거든요 개강 이고 무슨 갑진이나 병진은 개강이 아니더라도 세 일단은 용을 깔면 세다 라는 거야 용을 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마당 발도 많아요 사업성도 있고 여자는 커리우 뭐 선생님 어 사짜 지업참 많지 용띠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식당 하시는 분도 많고 음 암튼 용띠는 주로 자영업을 많이 한다. 마, 자영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겠지? 암튼, 그냥 교과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그, 주변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너무 조, 좋아주다 보면은, 이제 내 주머니가 마르게 된다, 라는 거지. 어, 누구를 갖다가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좋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빌려준다. 내가. 너희들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지금 사장이안 좋으니까 얼마만 만약에 빌려도 그러면은 아유 나도 그때는 어 그렇고 나도 요즘 힘들어 알잖아 알잖아 이러면서 다들 슬슬 슬슬 슬슬 여러분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띠들이 그래요. 또 슬럼프도 되게 잘 빠져 어떻게 보면은요 되게 어 진취적이고 커리어이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과감해 말하는 것도 말빨도 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저용 용띠 아니에요. <웃음> 제 말빨 세다고요. 아 전혀 안 그래. 저 되게 소심이에요. 아무튼. 자 여기 저기 막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또 용띠들이 자존심 하면 또 용띠 자존심 어, 둘째가라면 서럽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용띠들이 요 조금 자기 비약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특히 11월생 여러분들 어, 조금 힘들다라고 봐. 왜 그러냐, 그러냐면요.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요, 용띠들은요, 금전거래 하지 말아요. 어, 주변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 부, 부,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마누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여기는요, 가까운 사람한테 피해를 좀 많이 입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다라는 거예요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용이란 것은 성격이 좋잖아요. 어, 용띠들 성격 좋아요. 어, 저기, 막, 시원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냥, 날파리들이 어, 그렇게 달려, 달게 붙는다. 어, 또, 그, 또, 좀, 용띠들이요. 또, 불쌍한 꼴을 못 봐. 그러다 보니까 또, 시원하게 쓸 때도 또, 시원해.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 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띠 주변엔 친구들이 많아요. 음. 아무튼 그래서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내 곳간이 거덜이 나가면서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챙겨야겠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그래요. 돈이 융통이 안 돼. 어 내가 니네들 어려울 때 그렇게 너희들 갖다가 도와주는데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저글하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용띠는요 4월달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면 진진 자영살로 넘어가거든요 명리학에서는 그걸 자영살이라고 그래요 물론 띠에 따라서 달라요 마, 만약에 뭐 개띠가 뭐뭐 뭐, 만약에 뭐어 용띠가, 어, 저기, 뭐, 10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직장이 변동이 되겠지. 아니면 주거지가 바뀐다던가. 그래야 될 때라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 조금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주거지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옮기다던가. 그, 그닥 좋지 않은 일로 이 4월에는 어, 자리를 갖다 옮긴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옮기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만약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돈 관리 좀좀 좀 잘해야겠다. 지금, 뭐, 저기, 뭐, 3월달, 어, 3월달, 2월달, 어, 그 때, 축진파, 어, 저기, 막 1, 2, 3월달에 지금 일벌이신 분들, 음, 일 버리신 분들은 4월달에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서부터 이어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서부터 이어진 거냐면은, 아, 꽤 됐지. 뭐 저기 막 몇년 됐어요 몇년 전서 부터 계속 꼬꾸라져 오지 않아요 음 그렇다라는 거 그래도 수단이 좋아갖고 용띠들은 또다 막는다 그거를 <웃음> 제주가 좋아 막 이래 막고 저래 막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라는 거야 사업하시는 분은 몇년 전서부터예요 음 언제 그랬냐라면 뭐 돼지해에서부터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겠지 음, 그러면서 삼재 들어오고 근데 제주가 좋다 보니까 다 막으면서 왔다는 라 거예요 용띠들은요 조금. 더 남았어 하지 음자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것도 그래요 어 지금 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걸로 내가 기사 회생을 해야 되니까 어 진짜 신중에 신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용이 그, 용이, 이무기가 용이 되는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어, 제주가 아주 신묘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 신묘한 제주를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뭐, 어, 잘할, 잘할, 잘할 거랍니다. 용은 진짜 7 8개가 있거든. 음. 용은 7 8개가 있어요. 신중에 신중을 그냥 맞아요. 지금 돈이 없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포착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도 어, 마찬가지예요. 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서 계속 낙방할 수도 있어요. 자꾸 경쟁에한끗 차이로 밀린다. 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한다면에 최선을 다했더라도 안될 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운칠기상이라고 러잖아 어. 저기 막 기센 놈이 운 좋은 놈을 못 이긴다라는 거야. 그 용이 기가 세요. 기가 센데 운이 안 떨어지는데 어찌하겠는가. 어찌 제주가 어, 제주가 변화무쌍하더라도 기회가 오지 않았으니 어, 시기와 때를 가려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응. 아유 기섰뭐 땅소리 났다. 어디 봅시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 뭐, 저기, 말, 저 연애운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현재 연애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요, 제, 어, 만약에 제외를 바라시는 분은 제외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그건 또제외부분에서또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꼭 해피엔딩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제외의 특성상 새로운 인연은 설렘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 제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그리고 너와 나의 문제점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재해가 되더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뜨거뜨거아 뜨거 이거는 안된다 라는 거지. 음 그냥, 어, 그냥 정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진짜 신선한 충격, 신쿵 이거는 연애지. 암튼 그런 거고요. 만약에 연애를 갖다가 어 지금 저는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원해요 라고 한다면요. 은 음, 여러분들이, 어, 변화무쌍한 재주를 갔다가 다시 한번 부리기 시작한다. 어. 근데 그것이 꼭 해피엔딩을 가져온다라는 그건 없어요. 왜냐 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들이대는 거니까. 근데 그건 솔직히요, 조금, 어, 들이, 무작정 들이대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결과가 그닥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 들이 되는 것도 저, 용, 용들이 이제 진취적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 마음에 들어 그냥 달려 가. 뭐 왜냐면 내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내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떨어지지 말고 그 사람의 어, 마음을 갖다가 일단 헤어려보면 어떤가. 지금 여, 나를 가, 연애할 그 상황에 있,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호감을 표시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가 이걸 갖다가 좀 잘해가지고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일단은 친구 사이도라도 친구 사이더라도 일단은 가까이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은요 그죠 열정만 봐주고는요 인연의, 어, 인연의 단추를 낀다 못 낀다 어 끼기 어렵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어, 현재 연인이신 분들은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이다. 어,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 어, 걔는요, 어떻게 지, 어, 저, 지 생각만 하는지 아주 얄매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가지고, 어, 뭐, 저기, 뭐야, 잠수 타거나, 어, 아, 아 저기, 뭐, 당분간, 어, 저기만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 뭐이렇게돼 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여, 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람한테 정이 떨어지거나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매번 데이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조금 신물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뭐한달 사이에 뭐큰 변화가 있었겠어요 어, 싫어도 어떻게 미워도 어떻게 돼요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된다라는 거야 음, 물, 뭐 칼로 물배기다 라는 말이 이럴 때 두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 어, 결혼 하신 분들 마찬가지다 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은 연애 든 결혼이든 사랑하는 관계잖아 애정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 음. 상대방이 너무 뭐 자기 것만 챙기고 양보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미워져 가지고 말이 험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감정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어뭐 뭐, 싫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뭐 그렇다던가. 야, 그래도 내가 저긴데 너도 이제 너도 이번 한 번만은 내 나한테 맞춰 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어, 네가 맞춰 뭐 이렇다든가 하여간 뭐 싸우는데 뭐 별게 있겠습니까? 어,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금전적으로 좀 쪼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너는 내가 이렇게 쪼들리는데 너는 네 거만 그렇게 챙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선 그런 거야. 둘중 하나 어, 둘중 하나만이라도 저기 뭐야. 저축을 하고 그래야지. 그럼 둘다 죽자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갖고 막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용돈도 되게 짜게 주고 그러니까 아 몰라. 아이씨 나말 시키지 마. 뭐 이렇게 되고 냉전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끄겠습니까어뭐 싸운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뭐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포기해야지. 어떻게 되냐라면 뭐 와이프나. 뭐 와이프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말이 옳기도 하지. 어, 아니면 이거 보신 분이 여자분이라면 내가 내 주머니를 잠궈 버리는 거지 경기도 안 좋은데 아껴 써야 돼 하면서. 근데 야 사,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넌날 갖다가 이렇게까지 아우 정렘이 떨어져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뭐 크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음, 뭐 부부 사이는 원래 이렇게 동지애로 가는 거지. 그말 말로 동지로 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싱 분들. 아, 돌싱 분들은 어떡하시겠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연애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어, 싱글이나 돌싱이나 노친 개친이다라는 거야.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그랬잖아. 용, 용띠들은 진취적이다. 일단 밀고 나간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상대방의 입장을 갖다가 고려해서 밀어,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장땡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친구 관계라도 유지해 놓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아 저는 그렇게 뜻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게 싫어요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그 그래, 싫어 요 그럼 한번 들이대고 아니면 손 틀고 나오는 거지 뭐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음 건강은 어떠냐 건강은 그닥 좋지는 않요음 젊은 사람은 뭐 그냥 하루 이틀 피곤하다가 그냥 아이 피곤해 피곤하면서도 가는 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나 나이 드신 분은 한번 꺾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지. 이제 내 거, 내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갖다가 인정해야 될 때가 오고. 이제는 어떤 주먹고고 식으로 아, 난 괜찮아. 나는 돌을 씹어도 건강해. 뭐 이런 거는 조금 음.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겠는가. 뭐 쪼, 조금씩 만사 부려 튼튼이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속에서는 골마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용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건강에서는 자만하면 안 돼, 특히 용띠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용띠들은요, 음, 그냥 참고로만 해두세요. 가족이나 내 주변,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질병들이 많다라는 거야. 성인병, 고질병, 어, 긴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 저기 막 내력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띠들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이게 용띠가 형상적으로만 용이지 이 용은요 그숲그 그 수분이 가득해가지고 이끼가 많은 그러한 밀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림 그 안에 병원군도 굉장히 많죠 푹푹지는어푹지는 어, 푹, 푹 그런 밀림이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잘하면 무성하게 자라고 동물들이 거기서 그 그, 먹, 어, 생존을 갖다가 유지한다라는 거야. 그 생존을 유지하는 데가 푹, 푹 찌니까 어떻게 돼요? 어, 그, 환경상 내 주변에 그 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 역시 나중에는 고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 건강을 갖다가 잘 관리해라라고 어어 관리하면 좋다라는 거죠. 저는 아닌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음, 의학계나 어 저기 뭐야 어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갖다가 가지신 분들은 그걸 갖다가 어대 그걸 갖다 업상 대처라 그러거든요. 업상 대처로 인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한 대에는 음. 서비스업그다 사람 살린게 서비스에 의료 어 아니면은 군인, 경찰 이런 거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저기만 건강 관리를 갖다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거죠. 신경을 쓰면 괜찮나요? 라고 하면은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크게 뭐 병을 갖다가 미리미리 알아서 고친다는데 뭐 아니 그렇습니까? 음 고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용띠 띠별 운세는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달에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